안녕하세요 여러분 능댕입니다 오늘은 어, 염색을 하서 정식물 샵에 왔는데 아이고 여기 보면 샵 앞에 화장품들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 떨어져서 사야 되는 여기 에센스 이거 어, 보이시나요? 에센스 그리고 물크림 오늘 필요합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살겸 오늘 염색도 할겸 앞머리를 하 머리 말리고 바로 와서 정리가 안 됩니다. 하려고 는데 다빈스입니다. 우리 다빈 디자이너 선생님 오늘도 역시나 연예인 같은 미모를 뿜뿜 뿜어 놓고 계세요. 머리를 파마인 줄 알았는데 파마가 아니고 드라이했대요. 엄청 예쁩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많이 달았을지 궁금해요. 사람들이 애쉬? 애쉬는 탈색 탈지 않나? 근데 약간, 약간 머리밝으니까애시 아, 느낌으로 해도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애쉬지가 아, 많지 않서 뭔가 애쉬, 핑크, 연보라색 요새 트렌드가 보라색이야? 애쉬 퍼플 아 진짜? 바이올렛, 보라색 바이올렛, 애쉬 그레이 파스텔톡, 코랄, 마일드 브라운 애쉬 계열, 애쉬블루 이색 좋아요 애쉬블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염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이거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다. 안정적이다. 역시. <목소리도> 여기 옷이 라 엄청 예쁘겠다. 카메라. 그건 어, 어, 아니야. 저는 어, 수진이에요. 공안의 비법. 책이 5월에 나와요. 와. 책 때문에 네, 책에 그, 성공하는 그, 법을 쓰는 그, 것 중에 그, 내가 그거에, 그게 있어. 자기가. 나오거든. 그니까나 그 라이브 방송 세팅하는 아, 거, 자막 띄우는 거 몰라가지고 몇달 아, 아, 동안 우리 방송팀이랑 아, 고민하다가 내가 윤쟁님 만나가지고 감사한 소개로 아, 알고 보니까 이 옛날 나의 환자였고 환자였다야 그냥. 맞 그것만 그래가지고 아, 아, 너무 반가워하다가 내가 너무 고민하던걸 물어봤는데 윤쟁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다고. 자기가 아, 아,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 그리고, 아 너네도. 뭐가, 뭐, 뭐, 나이가 많다거나, 뭐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어, 이래갖고, 네. 모르는 네. 거를 그냥 꽁꽁 어. 알지 말고,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쉬운. 어. 그렇지. 어떤 사람에게는 전문가니까 되게 쉬운데, 나는 그 분야의 문의 아니니까, 도움받으면은, 넌더 성장할 거야, 이 내용이거든. 그래서 어. 너도 네네. 되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아유, 되게 좋아요. 괜찮아? 영광이죠. 중국에, 대만에 나갈 거예요, 책이. 여러분도 <웃음> 책이 나왔대요 어, 대박. 맞아,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깜빡한 거지, 음, 어, 먹느냐고, 어, 우리가. 어, 괜찮아. <웃음> 네, 좋아요, 어. 좋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잘하시요 네. 선물 감사해요. 네. <웃음> 예쁘다, 니쁘다 네, 안녕. 네. <웃음> 네. 우와, 나 책에도 나오다니. 음. 오랜만에 느끼는 중이다. 트레이트트도 두달만에 한거니어요 두달만에 응. 어요이해졌었는데 약간 <웃음> 부드러워서 놀랬어 응. 오랜만에 얘기했대 추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여기 진짜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이사람 제 머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너무 예쁘다와 진짜 색이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게 자세히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탈색한 머리가 아닌데도 약간 그 애쉬 느낌이 나요 애쉬 블루인데 블루 느낌이 강하진 않지만 신기하게 탈색을 안했는데도 애쉬 애쉬 느낌 실제로 보면 좀더 그렇게 약간 <웃음> 파스텔톤이 느낌은? 맞아, 약간 파스텔트 음. 느낌. 해서 더좀게 음. 이거 그 물크림이랑 에센스 선이 하나씩이요. 아니요두 개, 두개 있어. 네. 이거 큰 사이즈는. 음. 큰 사이즈 있어요, 물크림? 네, 그럼 물크림 큰 사이즈로 두 개, 두개 주세요. 네, <웃음> 네 나가지, 나가면 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댕입니다 어, 지금 이제 염색하고 집에 방금 도착했는데 미용실에서는 촬영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잘못 보여드렸었어요 제 원래 머리색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음, 지금 보시면 조금 잿빛 같은 느낌이랄까 확실히 애쉬블루 보니까 애쉬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신기한 건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잿빛 느낌이 있는데 탈색을 안 하고도 애쉬 색깔이 좀 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색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그리고 블루는 느낌 별로 없는데 어 실제로 보면 약 약간 약간 뭐라고? 약간 원래 머리 있던 거랑 그런 느낌이 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웨이브가 마음에 듭니다. <웃음> 그리고 오늘 선물해 준 귀걸이도 껴봤어요. 왠지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아까 이수지 원장님을 미용실에서 뵌 거예요 원장님한테 어 원장님이 제 인스타그램 보고 어 이따가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뵈는데 제가 탈모 유즘 때문에 두피 케어 하러 왔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집에서 두피에 좋은 샴푸? 샴푸랑 에센스를 선물로 가져다 주셨어요 오시는 길에 집에 또들르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게 없어지도록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해조류와 견과류와 그리고 두피케어를 받아서 이게 없어지는지까지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나 먹어